알고타야더 맛있는 롤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인의 카페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정 롤러코스터의 발달사를 따라가며 해당 롤러코스터의 특징과 쟁점을 소개하는 Who's Running The Show 2부 윙코스터 편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윙코스터가 4차원 롤러코스터의 형식으로 처음 세상에 등장하고 여러 회사를 거치며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윙코스터는 이번 2편에서 더욱 현란하게 변신할 것이라는 점 윙코스터의 변신은 무죄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탑승 유지 영상의 고유명사와 개념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상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과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It's Ghost Time 첫 잭스피니 탄생했던 2007년 인타민사는 에스파냐 바르셀로나 인근 살로우에 위치한 포르트 아벤투라 파크에 프리우스 바코라는 신형 모델이 롤러코스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형은 SNS사의 4차원 코스터와 유사하지만 기존의 4차원 코스터와 달리 좌석이 돌아가지 않고 고정된 형태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좋은 시도였지만 기술적 문제와 거친 탑승감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 이후 지금까지 인타민사는 해당 모델을 건설도 개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우스 바고는 아트란티스처럼 탑승물을 급가속시키는 유일한 윙코스터이니 충분히 탑승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우스 바고가 위치한 포르타 아벤투라 파크는 예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계열 공원이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도 이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2011년 볼리거엔 마비아르, 줄여서 B&M사는 이탈리아 가르다란드의 랍토르라는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건설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모두가 잘라는 랩터가 됩니다. 랍토르는 괴수가 출연해 난장판이 된 숲속 연구소를 배경으로 하며 롤러코스터 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해당 테마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하여 아찔함을 더했습니다. 랍도르에는 에이자나이카나 프리우스 박고와는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자나이카와 프리우스 박고에서는 탑승자의 발이 레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B&M사의 윙코스터에서는 좌석이 달린 탑승물의 날개가 아래로 쳐져 있어 발이 레일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탑승자의 골반 높이에 레일의 윗면이 위치하게 됩니다. 덕분에 랍도르에 탑승하면 탑승물이 레일 위에 놓임에도 바닥이 잘 보이고 트랙 주변의 장애물에도 체감상 더 가까이 돌진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어 더큰 스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B&M사는 랍도르를 공개하며 윙 코스터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고 이 표현이 굳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플라잉 코스터 때도 그렇고 B&M사는 무엇을 하든 정성을 엄청 들이고 그만큼 수익과 명성을 획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해인 2012년 영국 잉글랜드 서리비 소파크에 B&M 사이 두 번째 윙코스터인 더 수웜이 설치되었습니다. 소파크는 지난 일부에서 언급했던 알턴 타워와 함께 영국 테마파크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공원입니다. 더 수웜은 미스터리한 대재앙이 발생해 숙대밭이 된 늪지대가 배경인데 해당 소재에 대한 아주 핍진적인 묘사로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B&M 사이 윙코스터는 컨셉이 확실하고 테마성이 짙다는 장점이 있네요. 랍도르와 더수엄의 대성공으로 경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윙코스터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유치한 놀이공원에서 편성한 예산의 액수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윙코스터는 태밍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랍도르와 더수엄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 포러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출로 명작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B&M사의 윙코스터는 미국에 진출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역시 독수리죠 미국의 첫윙코스터는 바로 테네시 피전포지 소재 돌리오드의 와일드 이글입니다 전작에 비하면 장식물은 덜하지만 와일드 이글은 부분적으로 터레인코스터의 요소를 사용하여 독수리가 산세를 따라 날아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초반부에 산비탈을 따라 난 리프트힐을 타고 상승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테마는 훌륭하지만 라이드 파워, 즉 스릴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던 돌리우드와 지금까지 호러 컨셉으로만 윙코스터를 꾸몄던 B&M사의 윈윈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 m 사는 또한 일리노이 건이 위치한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엑스플라이트를 설치하였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로고를 비롯해 여러모로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 X2가 떠오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세계관을 형성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윈코스터는 2013년 오하이오 샌더스키 시더포인트에 설치된 게이트키퍼입니다 게이트키퍼라는 이름처럼 롤러코스터의 트랙 중 일부가 놀이공원의 입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탑승물이 입장부 위로 난 4개의 기둥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BNM사의 윙코스터 모델은 2014년 독일 졸타우의 하이드파르크에 플루크 데어 데모넨으로 유럽에 진출했는데 2014년은 중국에 진출한 해이기도 합니다. 중국 진출작으로 대표적인 것이 2020년 설치된 해피밸리 난증이 포레스트 프레데터입니다. 이들 모두 컨셉을 확실히 잡으며 수작 테마 롤러코스터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인타민사는 이전에 프리우스 바고를 소개하면서 이를 윙코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모델명을 사용했는데요. 2012년 인타민사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며 정식으로 윙코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첫 작품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의 허시파크에 스카이러시를 설치했는데 기존의 윙코스터들과는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줄에 4명씩 앉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기성 대형 윙코스터와 동일하지만 탑승자 모두 날기위해 앉아야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두명은 날개에 나머지 두명은 보통이 좌식 롤러코스터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의 롤러코스터이지만 두 가지 타입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네요. 이후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페라리월드 아부다비에서는 플라잉 에이스라는 걸작 윙코스터를 선보였습니다. SNS사의 윙코스터의 현란한 회전이 공중 제비를 도는 것 같고 b m 사의 윙코스터의 부드러운 모션이 새의 활주를 떠오르게 한다면 인타민사의 플라잉 에이스는 마치 전투기의 기계 넘치는 에어쇼를 연상케 합니다. 세계의 회사가 윙코스터를 선보였지만 매력 포인트를 각기 달리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였습니다. 시장이 다양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공급자인 세회사와 수요자인 전세계의 놀이동산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롤러코스터 마니아 입장에서도 다양한 롤러코스터를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참 기뻐할 일인 것 같고요. 다음 Who's Running The Show 3부의 주인공은 바로 하이브리드 코스터입니다. 하이브리드 코스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 다음 산부에서는 보다 다양한 롤러코스터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 코스터의 다양한 매력이 궁금하다면 Who's Running the Show 3부에도 탑승해주세요. 산부 3부 열차 바로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